전 과목 100점을 받았어 아주 잘했다, 이연주 <웃음> 감사합니다, 선생님 <웃음> 아, 이연주첸 어떻게 매번 시험 과목에서 전 과목 100점을 받는 거야? 그게 가능해? 몰라 선생님이 왜 시험마다 답안지 빼돌려서 준다는 소문이 있어? 솔직히 그렇잖아. 가외도 학원도 안 다니는 저런 고아가 어떻게 매번 올백을 맡겠어? 아, 그것도 그래. <웃음> 야, 너 그나저나 너뭐 보냐? 어? 아, 아태독 요즘 서울 세계에 대한 글이 엄청 핫해. 아, 그글 근데 좀 허무맹랑하지 않냐? 아니 너무 말도 안 돼. 일찍 죽은 사람이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다고. <웃음> 아이 그게 말이나 되냐? 아, 뭐, 그만 보면 그렇긴 한데, 요즘 죽었던 사람을 본것 같다는 글이 많아지고 있어. 아, 세상에는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잖아? 아, 그 아, 몰라. 그냥 일단 집이나 가자. 야, 고야, 어쩌냐? 아니, 매번 시험 잘 봐도 자랑할 부모님이 없어서! <웃음>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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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어. 트럭 트럭은 어떻게 됐지? 나 죽은 거 아니었나? 그렇다기엔 너무 멀쩡한데 근데 여기는 어디지? 뭐, 뭐야? 누구야?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왜 그래? 왜 이래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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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서 있으면 돼. 그럼 난 이만. 어? 잠시만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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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기숙사에 들어가 일찍 쉬도록 하세요. 내일부터 바쁜 학교 생활이 시작될 테니까요. 그럼 다들 수고하셨어요. 응? 너 이름이 뭐지? 이현주요 많이.. 닮았군 네? 아니다 됐어 내 착각이야 미안하다 뭐야? 이상한 분이네 하.. <웃음>